홍보대사 제의를 해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뇌과학적으로 BTS 팬클럽 아미를 이겨봅시다 <웃음> 통큰 행보까진 아니고 홍보를 하는 걸 넘어서서 이겨봅시다 <웃음> 어, 278마리의 염소를 아프리카에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빨간 염소 빨간 염소 빨간 염소 보내기 캠페인 어, 정재승의 모금함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에게 염소를 보내면 너무 좋겠다 빨간 염소 배스킷을 이제 개설하려고 합니다 어, 이렇게 기부를 저는 좀 피내면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빨간 염소 보내기 같은 캠페인을 통해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와 기부했더니 굉장히 기분도 좋은데 어, 우리의 뇌는 훨씬 더큰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외과학적으로 어,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